그래 빨리가자 어, 어 좋아 예수시피 조비들 이렇게 많이 깔려있다니 좋아 피하셔야 됩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야 됩니다 좋아 그, 그래 어 그럼 어쩌지 좋아 여기를 뚫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칼을 들겠다 가자 하시죠 좋아 야아 야! 야! 야! 야! 제가 구하겠습니다 저하 젠타 배라저 이쪽입니다 저 사다리 올라가십시오 저하 저 사다리 한번더 올라가십시오 저하 야. 야. 아, 어, 어, 어. 괜찮으십니까? 내 백성들이 왜다 SCP가 됐단 말이냐 저하 어, 이럴 때 아닙니다 어서 피하시지요 바다자 이쪽입니다 저하 아직도 많이 남았단 말이냐? 아, 저기 제가 처리하겠습니다. 캬! 와! 자 이동하시죠. 잠깐. 잠깐.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말이다. 내 백성들이 모두 SCP로 변했다. 우리 아바마마께서도 SCP로 변하시고 도대체 어떤 병 때문에 SCP로 변했는지 저하 힘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조선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독제를 찾아서 제가 다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하 저만 믿어주십시오 저하 그래 코봉이 너만 믿겠다 자 어서 말을 타고 탈출하자 네저하 가시죠 마을로 마을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 녀석 탈출아 저리 가 크아! 이쪽입니다. 아! 아! 가만두지 않겠다. 죽어라. 크아! 크아! 자, 봇. 내 시신 건가? 비! 조심하십시오. 야하! 조금만 힘내십시오, 저하! 그래, 저하! 어 아! 저기 말이 있습니다, 저하! 어서 말에 오르십시오, 저하! 알았다. 말이 좋드셔, 응. 내가 산 속에서 이 고기 잡아오느냐고 얼마나 힘드는 줄 알아. 아 고맙소다. 아이, 고맙기를다아먹고 살잖아. 어? 어? 고기? 고기? 아이고, 어? 여보, 응. 아니, 저까지 응. 어? 안 돼, 안 돼. 저기요. 에에 무슨 일이요? 이 고기 어디서 난 거죠? 이 고기 어디서 난다구요? 아이 내가 저쪽 산 가서 내가 구해왔어. 내가 잡아온 거라고. 정말 잡아온 고기 맞나요? 죽은 고기는 아니고, 아이, 괜찮아. 어? 이렇게 끓여먹으면 괜찮아. 걱정하지 말라고. 안된다고요이 고기를 먹어서는 안된다고요 모두 패트세요. 모두 다 패트라고. 진짜. 당신이 굶어 죽음 음. 책임질 거에 어우, 오랜만 고개. 으흡, 으흡, 으흡, 으흡, 으흡. 으흡. 이런요? 어? 하야왜 쓰러져 있는겨? 아! 어? 어서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. 자, 어서! <웃음> 내가 내가 미쳤지. 이쪽 숨어야 됩니다. 빨리! 아, 아저씨. <웃음> 왔습니다 저하 여봐라 개 아무도 없더냐 저하께서 오셨다 당장 문을 열거라 저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장 너머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몸조심하거라 예 저하 아쨰 <웃음> 아아 <웃음> 다시 야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장난 아니? 거 어, 어, 어, 옆에 사다리 좀 주세요 아, 아, 아, 아, 어떻게 된 거지? 어, 왜 사람들이 안 보이지? 일단 내려가보자 조하 문을 열게 싸웁니다 조하 조하 응? 아, 아, 아. 아니 그 백성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잘피시에 있을 거라 생각되옵니다 저하 어? 잠깐만 저저 저, 저, 저 밑에 저 밑에 저 꿈태거리는 건 무엇이냐 여기도 SCP가 감염됐사옵니다 저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야! 잠깐 죽이면 아니되옵니다 해독자가 있사옵니다 뭐? 해독자가 있다고? 저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기절만 시켜주십시오 알았다 알았다! 잠깐 기절해 있거라 미안하다 너는 누구냐? 저는 궁궐 은여이옵니다 여기서 병든 자들을 고치고 있었사옵니다 그래 시간이 없다 해독자가 있는 곳을 말해라 궁궐 옆 동굴에 해독자가 있사옵니다 생사초라고 생사초? 제가 알려드리겠사옵니다 그래 알았다 저하 저항! 저는 안전한 이곳에서 좀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알았다 내가 저 백성들을 잘 지켜보고 있으마 이쪽입니다 어서 어서 서둘러라 네 무사님 여기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다 왔사옵니다 다, 이쪽 이쪽에 옵니다 아 어, 잠깐만 우와 이게 생산초란 말이냐 네 맞습니다 저걸 사람들한테 먹이면 SCP에서 사람들로 다시 돌아올 것이옵니다 그렇군 자시이없다 어서 서둘려라 아어 아, 잠깐 잠깐 어왜그러십니까아 근데 건강 아시옵니다. 장이 아주 튼튼 아시옵니다. <웃음> 역시 은현은 다르시오. 칭찬 감사합니다. <웃음> 빨리 시간이 없어 가십시다 네. <웃음> 주상기좀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내가 알아서 먹겠어. 저하 저하 저하 생사초를 구해왔습니다. 저하 저하. 어 그러냐? 자, 어서 이 생사초로. 저들을 구해라! 예! 알겠습니다저 어서 시간이 없사옵니다 그 생사초를 가지고 궁궐로 들어가시옵소서 어서 전화를 구하세요! 백성들을 구하세요! 그럼 여기 있는 백성들 잘 부탁하오! 저하! 어서 궁궐로 들어가시지요! 그래! 가자! 가시지요! 꼭, 꼭 살아남으세요! 살아남으세요.